자, 뭐 어쨌든 자 스가랴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1장 우리 칠 절.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환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그 어, 유인물이 주가 아니라 이 말씀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그렇게 성경을 두 텍스트로 하고 그 다음에 유인물을 이렇게 보충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오늘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8절을 다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그게 혹시 여러분 세연핀나 사연핀 있거든 밤에 보니 밤에 보니 그게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밤에 보니 제가 지난주에 말미에 밤에 보니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죠 어, 그 밤이라는 것은 스가리아의 시대의 어,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시대 암흑의 시대 그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뭘 보냐 환상을 봅니다 어두운 시대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둠면 어둘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상과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둡습니까? 삶의 자리가 캄캄합니까?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비전이 열리고, 환상을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따라하시오.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크게 따라서 비전은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환상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데 제가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비전을 본 사람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이 눈에 띄더라 몇 가지 사실?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을 때그 다음 두 번째는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할렐루야 따라 하세요 순종, 기도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비전을 봅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정말 동기가 선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초정하시고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울의 예를 들었죠 바울의 예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유럽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쪽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방향이 다르죠. 바울의 방향은 아시아 쪽이고 하나님의 방향은 반대편 유럽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 전파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가장 자기 삶의 우선순위였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또 하나는 언제나 바울은 기도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순종하는 바울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들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때 바울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바울에게 비전이 열렸다 환상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그런 길들을 바울이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눈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비전도 보여주시고 저먼 미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어떤 사인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캐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니 이 스가라에게 밤에 환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환상이 1장 8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이첫 번째 환상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뭐냐 도대체 첫 번째 환상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 구절이 16절과 1 7절에이첫 번째 환상의 어떤 내용을 추약해주는이 어 답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소리 내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처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승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네라 아멘 자 거기에 줄을 꺼시기 바랍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16절 보이세요? 펜, 펜 아끼지 마시고 색연필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것이 뭐냐 첫 번째 환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내집내 내 집이 건축되기를 원한다 자 할렐루야 자 지금 내 집, 그내 집이 뭡니까? 바로 수룩바벨 성전이죠 제2성전이죠 근데 그 수룩바벨 성전은 무슨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십습니까 이제 우리 제2성전을 풀어나갈 때 수룩바벨 성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학기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하려고 원하시는데 그 성전은 뭐냐? 이사야 적으시기 바랍니다 56장 7절 200년 전에 이사야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집이 건축된다고 200년 전에 이사가 야 예언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언이 이제 스가랴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집이 무슨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 수룩바벨 성전이에요 근데이 수룩바벨 성전 뒤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확증 지어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이 성전의 목적은 뭐냐 기도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사야도 예언하고 스가라도 그리고 예수님도 확정된이집의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라에게 첫 번째 환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는 또한 가지 17절에 보면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게 줄을 것이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환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나의 성업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 성전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이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업이 회복되고 된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자그 일을 위해서 이제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자 8절을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제 환상들이 열리는가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젓빛 말과,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래 나와요 자 환상의 이 주인공은 어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다. 자,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아, 자 이제 첫 번째 환상의 어떤 주인공이 누구냐? 붉은 말을 탄 사람인데,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어느 어디 나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그러면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의 정체가 누구일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붉은 말을 탄이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같이 11절 읽고 시다 시작 그들이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스 자,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이 11절에는 뭐라고 해주세요? 여호와. 여호와의 천사 거기에 밑줄을 것시기 바랍니다 무슨 천사? 자 여러분 어, 하나님이 부리시는 많은 천사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이 천사는 어, 이 여호와의 어, 천사 앞에 영어성에 보면 너 T-H-E가 붙어있고 주님의 천사, The Angel of the Lord, L-O-R-D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여호와의 천사는 막연한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어떤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떤 한 분은 누구냐? 자 구역 성경에 보면은 종종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여기에서이 여호와의 천사 화성류나무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냐 바로 성삼이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이 페이지에 그 밑에 줄꺼 놓은 그 부분 있죠? 거기가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 여호와의 천사란. 제가 막 유인물대로 보다는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유인물 을 알아서 여러분 축축해 나가면 됩니다. 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육신은 뭐지? 인카 인카네이션. 뭐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그 예수님 시대가 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사미 중에 한 분으로서 천지창조 때도 계시고 구약성경에서 종종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적이 많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기선 여호와의 천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와의 천사는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아니라 누구다?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기 이전에 뭐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탔다? 붉은 말을 탔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첫 번째 한성 속에 아 예수 그리스도가 붉은 말을 타고 자 어디에 서 있느냐 무슨 나무?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섰다 그럼 화성류가 뭐냐? 화성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자 화석류 나무를 잠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무가 울창하거나 백향목처럼 나무가 그렇게 있나아요좀 이렇게 석류 같은 열매가 살짝 맺힐 만한 우리나라로 보면 한 석류나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석류나무가 그렇게 견실하지 않잖아요. 튼튼하지도 않고 높이도 크지 않고 그렇게 막 입도 울창하지 않고 그냥 흔들면 좀 흔들어지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어, 대단하지 않는 그 나무가 화석류 나무인데 이스라엘에 많습니다. 근데저 화석류 나무는 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자 여러분 그 에스더에 보면 이에스더에 아, 보면 에스더가 나오죠. 그 에스더가 하다스. 하다스가 뭐냐? 바로 에스더인데 저 성료, 화석류 나무가 하다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이 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죠. 흔한 나무. 우리나라 뭐이름하 순자, 영자, 말자 뭐 이름이 다 흔하듯이, 이죠? 그러니까 어, 아주 이스라엘은 별로 그렇게 초라 어, 좀뭐 부티난 나무도 아니고 그냥 수더분한 어, 나무로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이 화석류 나무는 그 초막질에 초막을 지을 때 어, 많이 이 나무가 쓰여졌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스라엘이 막 나라가 크거나 강성하거나 막좀 이렇게 막뭐 어 부강하거나 그런 쪽보다는 뭔가 조금 빈약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뭐저 제가 표현이지 않요 어쨌든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다. 그러면 화석류 나무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 앞에 골짜기란 부분이 나오잖아요. 골짜기서. 자, 이 골짜기란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비천한 위치, 세상의 눈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스가라 시대의 이스라엘의 암울한 위치를 나타낸다. 이스라엘의 어떤 암울한 어떤 그 자기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정황.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그 사이에 누가 섰다? 붉은 말을 타신 누가? 예수 글도가서 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된 자리에서 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저들의 삶의 질은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포로 생활할 때가 더 나았다고 그때를 추억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상 와보니까 삶의 조건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주거 환경조차도 말할 수 없이 비참해요 마치 골짜기 속에 있는 삶과 같아 어두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가랴아 선제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전달하고자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는 딱하나야 너희들이 아직도 고난 속에 있지만 좀 비참한 암울한 그런 어떤 시기 가운데 있지만 보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 자기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아주 어두운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 포로시대 보면 다니엘에서 보면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너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평소보다 7배나 더뜨게달겨진풀무불 속에 저들이 던진받잖아요세 명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왕이 또그풀무불 안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어 그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소예요 할렐루야 그 풍물 불과 신앙의 즐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 고난과 그 뜨거운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더라?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 그리소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스라엘 이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도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일수록 주님이 더 나와 함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는 이제 주인공 은 그러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하숙남을 샀고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말씀이 이제 풀어졌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조연들이 있죠. 조연들이 누구냐? 붉은 말, 자주빛 말, 백마가 있기로 자. 그 천사, 여호와의 천사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이제 뭔가 지금 뭔가 이분이 하시는 어떤 임무 하시는 어떤 일, 이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땅을 두루 다니는 이 말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말이 나오죠 또 스가레도 말이 나오죠 자, 이 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아, 이 붉은말과 자주빛말과 백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조금 알 수가 있겠죠 자, 유인물에 한번 볼까요? 유인물이 그게 어디 있어요? 붉은말은 전쟁의 피 흘림을 의미한다 그게 찾았어요? 한번 그게 한번 적어봅시다 유인물들 한번 나가볼까요? 그러면 붉은말은 뭘 의미한다? 전쟁의 피 흘림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자주빛말은 붉은색과 흰색의 중간색을 띄는데 흰색은 뭐냐? 평화야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가 섞여있는 어떤 중간상태 심판과 자비가 혼합된 인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백마가 있기로 백마는 뭐냐? 흰색은 평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복하기에 나오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를 보면 금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금은 말은 어, 기근 또 청황색 말은 죽음과 연관돼 있, 이런 의미로 이게 상징하고 있죠. 어. 자 그러면 한번 어, 이세 말들에 대해서 뭘 상징하느냐만 좀여러면 아시고 나가면 되겠어요. 자 붉은 말은 뭘 상징한다? 어떤? 전쟁 피 흘림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어떤 어, 어떤 나라들에 대한 어떤 세력들에 대한 어떤 심판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흰색은 평화. 그다음에 아 자주죠? 그렇죠? 예, 흰색은 평화 승리. 예. 그런데. 이 붉은 말, 자조빛 말과 백마가 도대체 뭐냐? 구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묻습니다 스가랴가 한번 구절해 볼까? 시작 내가 말하되 내네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그럽니다. 이들이 도대체 뭡니까? 어? 붉은 말 자조빛 말 백마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답해주세요? 시작 내게, 이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그 다음에 10절에 자 화석류 나무의 선자 누굽니까? 성류선 하기 이전에 예수 글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요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거기 줄 것에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자, 이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천사들이 화성류 나무 사이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께 이제 그 뒤에 이제 보고하는 말들이 이제 쭉쭉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천사.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이 세상에 파송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하시는 걸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또 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천사들이 이렇게 어, 하는 것들을 여러분 어, 기억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죠 이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막 힘차게 연설을 하는데 그 왕복이 햇빛이 쫙 치니까 빛이 번쩍 번쩍 나니까 사람들이 와저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이 해로왕은 자기는 신이야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가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계속 연설을 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충을 보내서 벌레를 보내서 먹어 죽게 만들죠 그때 그충 벌레 이게 뭐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일종의 천사들 이 악한 자를 심판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런 천사들인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 천사는 우리 성도들이 위험에 처했을때 보호해주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죽을만한 그런 교통사고에서 여러분 살아남은 경험이 있습니까? 어이구, 제수 좋아서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죽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금요에만 천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이, 이 지금 이 금요집회 가운데서도 이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우리를 깨우, 막 깨워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빛들을 또 이렇게 막 비춰 주시고 이런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꾸 영적인 영안이 자꾸 열리게 되면 이 어떤 우리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창세기 28장에 그 사닥다리가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이어 야곱이 보듯이 어쩌면 그런 것도 여러분 환상으로 보는 그런 일들도 뭐 없으리란 부분 없을 거라고 전 생각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천사의 그 역할이 있다는 거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말, 자주빛 말과 병 말은 뭐냐? 어,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자, 그렇게 내 대답하고 그러면 이 자들이 뭐냐? 두루탄이라고 보내신 자들인데. 11절에 보니까 저들이 우리가 11절에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되이다 하더라 자, 이제 이 천사들이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네요 이 보고를 누가 하더라? 예? 이 보고를 누가 하더라? 천사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해가 잘 되세요? 제가 유인물대로 읽고 안 읽고 하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지 조금 답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천사들이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여러분 이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이 보고는 사실 좋은 보고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열방들은 지금 앞으로 이 열방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방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든 주인공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 지금 현상 때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 이제 이 미래가 쫙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짓밟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평안히 잘 지내고 있더라. 이 보고를 누가 하느냐? 이 천사들이, 예? 화성류 남에선 여와의 호그 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말이 왜잘안 되느냐 하면 도대체 왜 저들이 평안하나요? 언제까지 이제 12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알려면 학계서 2장을 한번 표시기 바랍니다 학계서 2장 그 앞에 넘기면 학계서거든요 학계서 2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볼게요 자, 21절과 21절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이스가랴와 학계는 동시대의 예언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 학계의 예언에 따르면 그 열방들 쉽게 말 이스라엘을 짓밟은 그 열방들은 막 진동하고 심판을 받아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그런데 스가랴의 복원은 열방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심판을 받지 않더라 아니 온전히 그대로 있더라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는 결국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성부 하나님께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저 나라들을 가만히 두세요 왜 평안하도록 가만히 두세요 이렇게 묻자 12절에 뭐라고 한번 기록되는지 스가리아 1장 12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세이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을 불쌍히 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메 자 거기 보면 언제까지 자 유인물 한번 볼까요 언제까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여호와의 사자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고난과 관련한 황밤이 끝나기를 간구했다. 그 시기는 끝이 났지만 왜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 가운데 있으며 이방인의 묵은 멍에 아래에 있는가? 그제 그렇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중반 천사에게 14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14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이 대해 너는 외치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자 그게 크게 질투하며 그게 줄 것에요 크게 질투한다 그 질투가 뭐죠 이스라엘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죠 아, 나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예루살렘을 하는지, 잠깐만 두고 봐.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는 15절에 이런 말씀 주세요. 한번 15절 읽읍시다.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권한을다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던 바벨론 또 아수르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잠깐 쓰신 몽둥이와 막대기와 채찍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잠시 동안만 내 백성을 치라 그래서 내 백성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라고 시켰는데 그들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주는 역할만 하면 됐어요 근데 저들은 지나쳤어요 하나님은 조금만 노하셨는데 저들은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나치게 질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세요 내가 그들을 심판한 날이 올 거다 내가 그들을 심판한 날이 올 거다. 이것이 환상 속에 나타난 열방들의 형편입니다. 자 이리 보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자, 여기까지 보면 어, 하나님의 이 심부름꾼들이 쭉 열방을 돌아는데그 열방은 뭐냐? 이스라엘을 이 짓밟은 열방들이에요. 그 열방들을 쭉 돌아보니까 그 열방들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평안합니까? 분명히 학계에 이제 더 예언했고 하나님의 예언은 이 나라를 짓밟은 그들이 분류하고 소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평안합니까? 왜 평안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뭐냐? 잠깐 기다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그날이 올 거다. 봐라. 그러면서 두 번째 환상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 70년 포로 끝났는데 이대로 둡니까라고 또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14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자, 우리 위문을 한 볼까요? 위로의 메시지 봅시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또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환상이다. 그거든 자 14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원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자 여기 보면 밑에 해석을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크게 질투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질투는 줄거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망이다. 그 밑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스가랴에게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예 하나님의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질투와 불타는 열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 정말 불타는 열망을 갖고 계시는가 어, 이 부분을 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네 가지 약속을 주고 있어요 무슨 약속을 주느냐 16절과 17절에 보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이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하니까 그기메시아를보내리라 그게 적었어요 메시아를 보내리라 메시아. 그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메시아를 멀지 않는 장래에 반드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그 다음에 또 위물을 보면 예루살렘에 그하는 것에 대한 열심이 있으심 그거 찾으셨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예루살렘에 영원토록 그하는 것에 열심이 있으시다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자 천년 왕국 동안 이 땅에서 정치적, 영적, 교육적, 재정적인 수도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 자,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그 말은 메시아를 보낸다 그 약속뿐만 아니라 주님은 예루살렘의 영원토록 그하리라 그 말씀이 구한에 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도성입니까? 위대한 왕의 도성이고 따라서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 동안에 영적 정치적 교육적 재적인 일종의 센터 수도가 될 거라 음.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어, 예수님 제림해서 이 지상에 하나님 왕국을 세우고 최후의 심판이 오기까지 이 천년간을 다스리게 되는 내용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예수님 예, 재림 때 부활한 성도들 순교자들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예수 잘 믿는 의로운 자들 그래서 이 천념왕국은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이 땅에 건설될 지상 낙원이 될 건데 그 천념왕국의 수도 천념왕국의 센터가 어디냐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그 재림하실 전후로 천념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는데 어디 위에 바로 예루살렘 위에 그 천년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로 열리게 되는 것 영원토록 천년 동안. 이게 예루살렘이 그만큼 예, 미래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 도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뭘 주는가니까 성전을 회복하리라.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아카데미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자성전 재건 기도의 집을 약속하죠. 문자적으로 제 2의 성전을 회복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내 집을 짓는 것에 열심히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집을 세우심으로 이곳을 자신의 보좌로 삼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세자 천연왕국 동안 온 땅에 대한 활동의 중심지로 삼으실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그스가랴 시대 에 수룩바벨 성전이 재건하는 것을 돕는 것이죠 수룩바벨은 5년 후인 BC 516년 3월의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예루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예수님은 수루바벨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 부르셨고 이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두 번째가 뭐냐? 내 집이 반드시 그곳에 건축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의 지경이 넓혀진다. 자 16절, 그 유인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볼까요? 시자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져지리라. 목줄이 뭐냐? 그 어, 해석이 뭐냐? 한도시의 목줄을 펴서 뻗는 것은 도시의 경계선을 확장하는 의미다. 여기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재건하고 확장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이 작업은 스가르 시대에 시작되었고 다시는 1948년들에 시작되었지만 이 예언은 첫년 왕국 주님의 재림의 때에 시간이 이르러서야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성이 넓혀지게 될것이고 그 다음에 네번째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될 것이다 회복하리라 자 17절을 다가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요와의 말씀에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요와가 다시 시원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니라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회복되리라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도성 전체가 다시 넘치도록 풍부해질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 나갈 때 이거 한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 학자들은 이네 가지 약속. 그네 가지가 뭐였죠? 메시아를 보내리라. 또 다음에 성전을 회복하리라.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의 지경이 넓혀지리라. 네 번째 예루살렘 도성의 회복되리라 이 약속을 가리켜서 이중성취 이중성취 이중성취라고 말합니다 이 이중성취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의 예언에서요 시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두 사건이 한 구절 안에 마치 동시대의 일인 것처럼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과예수님 초림과 재림이 겹쳐서 나타나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과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이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간섭하셔서 얼마 후에 성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도 좀더 넓혀져요. 또한 예루살렘 성이 풍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는 잠시 후에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더먼 안목에서 예수님 질인 직전에 이루어질 일련의 사실들에 관한 예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일어날 거 원 미래에 일어날 것 그것이 한 문장에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장자 주림이 재림하실 때도 성전이 회복될 거고 스가렛 시대 때도 성전이 회복될 거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그 자리에 해교 사원이 서 있어요. 거기 한번 예루살렘 도시 사진 한번 잠깐 좀 한번 띄워 보실래요? 저기 보면 붉은 저 황금 돔 있죠? 저게 지금 해교 사원이거든요. 근데 메시아 재림 직전에 저곳에 반드시 성전이 지어집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그게 제 3의 성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 예루살렘 도성은 위에 사진은 좀 멀리서 찍은 거고 밑에는 좀 가까이서 찍은 거죠 저 밑에 사진 보면 현대식 건물도 있고 그러죠 앞에는 또 무덤이고 공동묘지고 중간에 가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지금은 해교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라서 그렇죠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저 자리에 제3성전이 반드시 들었습니다 바로 저 자리에 뭐냐? 천년왕국의 센터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해교사원이 서있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저곳에 다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는 계속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넓어지는 것이 이제 천년왕국 시대 되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넓혀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언 성취를 지금 예언의 구절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도성이 회복되고 먹줄이 처지면서 지경이 더 넓혀지고 내 집이 건축될 것이고 자 건축된다고 했을 때이중성지 제2성전 수루바벨 성전 또 건축되고 또먼 미래 다시 이방인 때 그것이 막 무너져가지고 해파될 건데 다시 주님의 제리 직전에 그곳에 다시 제3의 성진이 또 그곳에 세워질 것이고 그이중성지가한요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몰자는 장래에 마침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온전히 영광과 회복이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코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함 속에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건설되지 않았고 도성은 여전히 비참한 상태 에 있는데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죠. 자이 환상을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환상으로 장차 지어질 성전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아하 이런 하나님의 그림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성이고 샬롬의 도성이. 되겠구나 하면서 성전을 지어야 겠다라고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아멘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전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 주께서 거룩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간히 이걸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 이제 기도의 집이 아마 뭐 지금 좀 보자 것 없고, 뭐 예배자들 막잘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뭐 우리 24시간 뭐 거의 못 돌리죠. 이렇게 좀 초라하게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이 앞으로 이제 장차 이기의 집이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더 나가서 주림 재림 이때에 우리 이 세날이 비하의 비이 어떤 그림들을 볼수 있다고 한다면 와, 그때 막 수많은 젊은이들과 예배자들, 뭐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도 하는 자들 정말 그런 자들이 이 기도의 집 예배를 드리면서 막 회복되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막 예언의 말씀에 풀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인생이 새로워지고 아멘 믿습니까? 또이 비합을 통해서 이 도시뿐만 아니라 막 일본 땅, 동남아 땅에 막 기도의 집 네트워크 가 계속 생기면서 주님의 재림 때이 기도의 집막 들림 받고 막 이런 어떤 그림들을 볼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예? 예배하고 있는. 예? 오늘도 막 장면 이 팀들이 막 예배하는데 해중들 한한1 0여명 한 정도 앉아 있잖아요. 사실 보자 그 어, 없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림을 우리가 만약에 볼수 있다고 한다면, 이야 이기도의 집에는 하나님의 그림이 이렇구나, 계획이 이렇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비전이 이렇구나. 그걸 보게 되면 여기서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지금 그 장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느냐? 왜 예루살렘이냐? 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과 한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한상이 더 열리기를 축복하고, 우리에게도 더 이렇게 비전과 한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이 이제 가서 두 번째 한상은 어렵잖아요. 두 번째 한 상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상 보니까 자 18절 다 가지고 가시자. 내가 눈을 들어본 적네 개의 뿔. 자네 개의 뿔저게그 줄켜세요. 자 이제는 두 번째 한 상은 뭐냐? 그 열방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괴롭힌 그 열방들. 그 열방들을 이제 향한 하나님의 경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네 개의 뿔이 보인다. 자 뿔이 뭐냐? 뿔은 권세나 세력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권세나 세력. 성경 나오면 이뿔 하면 아 능력, 권세, 세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네 뿔이 보인다. 그내 네 뿔의 정체가 뭐냐. 자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다 같이 읽읍시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자이 뿔이 뭐냐.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흩뜨린 그러니까 제국들이다. 헛뜨린 권세들이다. 예루살렘을 짓밟은 제국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가라는 이스라엘을 헛었던 이방식의 권력을 의미하는 네 개의 뿔을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네 개의 뿔, 네 세력, 네 제국의 정체에 대해서 두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친 4대 세력을 말하는데 네 뿔은 주전 605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기간 전체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은 대표적인 네 가지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그들을 짓밟았던 네개 이방국가는 바벨론,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 세력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들 이방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히는 전체 기간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때다. 이방인의 때. 그 이방인의 때는 예루살렘을 억압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어떤 먼 미래, 즉 그리스의 예루살렘 핍박으로 끝나게 될 건데요. 지금도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는 거죠. 하여튼 아, 이스라엘이 일종의 집팔피 있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네뿌은 뭐냐? 이스라엘을 짓밟은 네 개의 세력들을 의미한다 그런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벨론, 메대와 바사,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개의 뿔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말합니다. 자 숫자 4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세상의 사방인 동서남북을 표현할 때도 네시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네 뿔이란 단순히 이스라엘 적대시하는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네 뿔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 교회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 대표하는 것이 내 뿌리다. 자 그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시작. 그때에 요한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자 이제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대장장이는 뭐냐? 무엇을 만들고 깨뜨리는 장인을 말하죠. 대장장이가 나와가지고 무슨 여건을 합니까? 20절과 21절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날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스가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네 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멸하는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 대장장이들은 이 악한 뿔, 이 제국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도구를 이렇게 설명하죠 첫째 대장장이는 시자 바벨론의 뿔을 깨뜨린 페르시아이다 그 다음에 둘째 대장장이는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 아래 페르시아의 뿔을 부순 그리스이다 셋째는 그리스도를 멸망시킨 로마 제국이다 그리스도를 멸망시킨 이는 동시에 넷째 뿔이기도 한데 불이 아니고 뿔이기도 한데 그 다음 읽으세요 미래에 부활할 적 그리스도의 제국 모두를 말한다 그리고 넷째 대장장인은 적 그리스도 왕국을 폐망시킬 메시아 왕국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짓밟은 그 세력들을 누가 손봐준다고요? 에? 하나님께서 손봐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뿔의 세력을 제압하고 개멸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대장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어, 이 경계하고 심판하고 하는데 다른 세력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는 이 장면들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페르시아다, 그죠? 페르시아의 뿔을 부수는 무슨 제국이 무슨 제국이다. 그리스 제국이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를 멸망시킨 제국이 무슨 제국이다. 로마 제국이다. 자, 이 제국들은 다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힌 제국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힐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죠. 어, 그까지깨 부수는 네 번째 대영장이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이 장면입니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역사적 사건 이면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일종의 누굴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빌론이 무너졌죠. 그 페르시아의 그 어떤 세력이 누구의 손에 일종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무너진 것도 그리스가 무너진 것도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도 그냥 자멸한 게 아니라 누구 손에 그 이면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를 하나님께서 쓰셨고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스를 쓰시고 또 로마를 쓰시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당신의 그 뜻의 경륜에 따라 어?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짚밟은 나라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느냐 말씀 그대로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밑에 보면 위문으로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그대로 이온 시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을 심판할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 예언의 온전한 성취는 마지막 시대 또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적 그리스도 제국은 열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이끌 것이지만 이는 명확히 실패할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이 네 번째 대장장을 통해서 저들을 끄고 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두 번째 이용 환상의 교훈이 뭐냐 도대체 정리를 우리에게 적용을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가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 여러분 시키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적은 결국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교훈이에요. 하나님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로마도 심판하시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 잘못한다고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보복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복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적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던 당시 최대의 과제는 성전건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건축이 열망을 갖고 예루살렘으 돌아왔어요. 그러나 성전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전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주변 세력들의 반대 때문인데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학계에게 말씀을 주시고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시죠 그 이유는 크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이 일은 이루어진다 주변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격려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결론부 말하면 성전 건축은 이 기도의 집은 마침내 이루어졌죠 그 막강한 반대도 불구하고 성전은 재근되었어요 예루살렘 앞으로도 또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은 재근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다시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아무리 저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면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성이 그곳에 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첫 번째 한 상, 두 번째 한 상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머릿 속이 좀 하얗습니까? 좀 까맣습니까? 예? 제가 너무 이번 한 주간 좀 정신을 지내가지고요. 제가 저는 제 조금 특기가 좀 쉽게 잘 이렇게 전하는 게제 특기인데 오늘 제 특기가 좀 조금 살은 것 같아요. 조금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다음 주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아, 좀더 쉽게, 좀더 정확하게, 그렇게. 근데 여러분 대충 이해는 됩니까? 자, 한번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겠어요. 자, 밤에 보았다. 자, 그럼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그분이 누구세요? 오케이. 골짜기 속 화성년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죠? 자, 이 한상의 주인 것 첫째 한상이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막 떠들더라. 음. 자, 이 하나님이 불이시는 심부름하는 뭐 한자들 천사들 이야기합니다. 붉은 말은 주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스가랴도 붉은 말은 붉은 것은 전쟁을 상징하고 흰 말은 평화를 상징하고 맞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이들이 무엇 하는 자입니까 물었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뭐가 말으냐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보낸 자들이다 근데 이 천사들이 두루 다니고 와서 이제 어떤 보고를 하죠 열방들 두루 다니고 와서 열방들 너무 평온히 잘 살더라 그러니까 좀 불타고가 났어요 분명히 연언적인말씀에 열방은 신반받는다고 그랬는데 열방은 깨진다 그랬는데 왜 저들은 평온합니까? 하나님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죠 내가 반드시 신반할 거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고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겠고 예루살렘은 나의 보좌가 될 것이고 영원한 보좌가 될 것이고 성전만 재근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집이 최근데뿐만 아니라 이 도성은 회복되고 이 도성의 지경은 넓혀지고 할렐루야 이 스루파벨 시대뿐만 아니라 먼 미래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성전에 회복이 돼서 이 생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이 도성이 회복되냐 나의 열심 때문이다 내가 택한 자들 내가 택한 도성을 사랑하는 이 질투 이 열심 때문에 이 도성은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집은 반드시 건축될 것이다 지금 반대가 있느냐 지금 막 어, 어떻게 이 성전을 지어요 라고 힘 빠지느냐 아니다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아멘 내 집은 반드시 건축될 것이고 이 집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면서 용기를 막 북돋아 주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하상을쫙 열어주는데 몇 개의 뿔이 나왔어요? 네 개의 뿔이 똥 나오고 네 명의 대장장이가 쫙 등장해가지고 그네 개의 뿔을 뭐냐? 빡! 빡! 빡! 빡! 다 깨트리는 장면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그네 개의 뿔이 뭐더라? 내 세력들을 말한다 상징이 뭐냐? 내 제국들을 말한다 그 제국들은 뭐냐? 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더라 이스라엘흩 흐트린 나라더라 그네 제국이 뭐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메데 바사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더나가서 앞으로 즉, 나타날 즉, 그리스도의 제국. 그죠? 맞아요? 네. 어, 그 제국들을 누가? 하나님 보내신 대장장에 대해 다 손을 보더라는 거예요. 손을 보더라는 거예요. 역사의 이축권자는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고.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스 로마 제국이 무너진데 그 역사의 이면에는 누가 섭리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적 그리스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설교가 5분만 하 끝났을 텐데 뭘 이렇게 오늘 말했는지 내가 모르겠네 자네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열심으로 지켜보고 계시구나 와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하나님의열심이 있으시구나 어, 굉장히 우리가 격려를 받을 수 있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재건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축복이 반드시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래더 열심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자리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도또 환상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당시에 택한 자를 사랑한 그 열심이 지금 나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그 감정을 제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감정을 하나님 저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고 계시고 철저히 붙잡고 계시고 택한 백성들한 미래에 놀라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쭉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여러분 기도 받으실 분들 강단으로 나오시면 제가 성신과 우리 최우상에서 함께 기도해드려 하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어떤 내용이 되요?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삶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골짜기에서 화성연당 보 같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